한가? 아 여기 어리스떴다. 아. 나 유리무인데. 네. <웃음> 나 말을 못해어못해어 자연스럽게 나 그냥. <웃음> 네, 아, 네. 헤어 메이크업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박유림입니다. 와. <웃음> 아, 나 진짜. <웃음> 저는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파주에 와있습니다 어, 누구 뮤직비디오야 비밀이에요 어? 궁금해요, <웃음> 궁금해요? <웃음> 알려주세요 궁금해요? <웃음> 알려주세요 궁금하세요? <웃음> 기분 좋아요 어네 <웃음> <웃음> 기분 좋아요 아침 식사 드셔서... 하셨어요? 네 아침에 빵 먹고 왔습니다 무슨 빵 드셨어요? 치즈빵 먹고 왔어요 치즈빵? 네 있었나? 맛있었어요 근데 오늘 약간 이렇게 네. 긴장되진 않으세요? 오, 네 아직은 괜찮은데 오, 형매가 더 긴장한 것 같아요. 땀이 와, 땀이 나지만 <웃음> 오늘 이렇게 핑크 색깔 옷 예쁜 거 입으셨네요. 오, 다음에. 네 오늘 예쁜 자랑 느낌. 한번 해주세요. <웃음> 예쁘게 이렇게 옷 너무 예뻐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약간 인간 복숭아 같으세요. 선생 피치 유리. 아그런가 그런가? 아 그런가? 기소자 한마디로 표현하시면? 좋아. <웃음> 아 기술이 아야아 오늘 되게 컨디션도 좋고, 네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우리 네, 팀이랑 해서, 네아 되게 쑥스럽네. 제가 브이로그 열심히 공부해 올게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? <웃음> 저 요즘 드라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기적의 형제 어떤 역할에 맡으셨나요? 저 현수라고 되게 열정 넘치고 맛있는 형수 아니 형사 형사 현수 하고 있어요 되게 차분해진다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대사 한 번만 해주세요 Lights, on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본방 사수. 본방 사수. 안녕. 세트장 구경 stroke... 시켜. <년있진> 네, 세트장 구경 시켜드릴게요. 이거? 대기실. 또 저녁 먹고. 치는 중 <웃음> 그리고 아! 어, 이거 보여드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? 귀여운 현장 신발 어네 여기는 지금 데이트 바로 바에 와있습니다 <웃음> 여기는 행복하게 남자친구와 네, 콩냥콩냥 대화하고 항상 하고 어? 네. 미리 <웃음> 촬영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와! 1차 끝. 안녕. 안녕. <웃음> <웃음> 준비 완료. 완료 안녕하세요. 오늘 뮤직비디오 두 번째 날입니다. 와! <웃음> 오늘 내 컨디션이 좋아졌어요. <웃음> 재밌네. 오늘은 어떤 차량 컨셉 콘서트, 차량 컨셉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? 오늘은 조금 음, 좀 매미 아픈 신들이 좀 있습니다, 그렇지? 애절한 신 그런 신 찍으러 왔어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어. 저희 지금 이동하는 중입니다. 안녕. 표시 <웃음> 안 터지나 보다. 네, 밝아서 괜찮은 거예요. 고마워 나 평소에 필름 카메라 사진 많이 찍으세요? 어어 어, 어. 근데 필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. 요즘에는 못 찍고 있긴 한데 내일 촬영 점심 뭐 먹을지 이제 메뉴를 한번 골라볼까 해요 차에서 이동하면서 먹는 거면 은응한손 음. 좀... 먹을까? 어. 오랜만에? 자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돈까스 덮밥을 좋아하는데 아. 나 배가 별로 안 고팠는데 배가 고프다 진지하게 고르는 편저 응. 스팸 철판 볶음밥이요 오케이 저기서 스팸 철판 볶음밥 아 아닌가? <웃음> 아니야 이건 김치가 없잖아 <웃음> 김치 따로 그거 달라고 하면 돼 사면돼 어나 스팸 만이 먹을래 먹어볼게요 아, 안녕 어... 아야 아이쿠 아이쿠, 아이쿠. 아이쿠. 구매정 노가 지나치다 <웃음> 이거 무서워 하시는 거 아니야? 그럼 반대쪽 얼굴 네, 뮤직비디오 촬영 끝났습니다! 와! 아, 너무 재밌었는데? 집에 가기 싫은데 집에 가야 돼요 아야. <웃음> 어,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집에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~~